이 제품은 아이패드 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원래 제가 뭐 IT 쪽은 아닌데 제가 IT 쪽을 되게 좋아해요 이번에 이 녀석을 구하게 돼서 새로 리뷰를 해보자 싶은데 그냥 제 자랑 아닌 자랑이자 타버렸기 때문에 좀 뭐라도 번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이번에 촬영하게 됐고요 이번 제품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켜드리면은... 언제나 행복한 언박싱 시간이죠 이번 제품은 아이패드 프로입니다 제가 아이패드 프로를 구매하게 된 이유는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 예뻐가지고 큰 맘먹고 아이패드 12.9인치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아이패드 12.9인치 같은 경우는 맥 13인치랑 다른 크게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15인치 맥북 프로인데 뭐랑 크기 비교를 대충 하면 은 요정도 크기가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256GB로 구매하게 됐고 셀룰러형으로 데이터 사용이, 데이터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아이패드는 제가 원래 살 생각이 없었던 이유 같은 경우는 네. 태블릿을 여태까지 샀으면 은 굳이 사용을 제가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맥북도 있고 요즘 핸드폰이 너무 잘되있기 때문에 굳이 아이패드를 사야 될 실용성을 잘못 느끼겠고 여진껏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iOS가 전부 동일한 상태였거든요. 그렇다 보니. 굳이 이제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침 이번 iOS 업데이트로 인해서 패드가 따로 떨어지게 됐다는 점 너무 갑자기 마음에 들고 특히나 듀얼 모니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메리트로 다가오게 되어서 큰만이을느었습니다 이제 한번 뜯어볼까요? 결국 샀구나. 뜯는 재미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반감이 됐어요. 옛날에는. 그 다음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이걸 깐다 따봐야되나 이거는 쏙 빠지지가 않네요 크기도있어서그지 이야 생각보다 너무 크네데 이게 아이패드 프로 12.5인치입니다 이게 사과마크가 되어있고요 그 다음 안에는 사용설명서와 충전기 이게 1 8와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C타입 충전기래요 설명서 안에는 스티커가 아, 스티커 안에 있네요 와, 스티커가 더 크네요 패드는 아이패드 프로 설명서와 셀룰러 타입이기 때문에 심카드, 칩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면 은 카툭티는 역시 뭐 여전한 것 같고 1월 제작 제품이네요 그러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화면을 만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보니까 쉽게 지문이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문이 벌써 찍혀있어요 먼저 유심카드부터 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SKT 때문에 미리 준비해놨고요 이게 앞인지 뒤인지 솔직히 패드가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좀. 어쩔 수 없는 게 베젤도 없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감수하고 사용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옆부분에 뽑는 곳이 있어요 보도록할요 아마 저처럼 이번 업데이트로 인해서 구매를 결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좀 많으셔야 돼요 왜냐면 저만 이렇게 당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번 업데이트가 솔직히 너무 매혹적이고 또 저같은 흔히 앱등이라고 또 말하죠 앱등이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보면 미친데 이제 정말 하단에 실행이 어? 됐습니다 어, 안녕하세요가 보이네요 홀려서 한국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어, 아이폰을 가까이 갖다 대니까 애플 어, 워치 등록하는 거는 오토바이되네요 햄자 할 뭐가 없어서 밤에 드는 것 같아요 화면은 확실히 그래. 뭐 이렇게 클 필요는 없다 생각 들 정도로 너무 커요 11인치 살걸 지금 조금 후회되고 있는데 저는 뭐든지 기계를 사면 일단 큰 거부터 사자 하는 취향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개인정보 보. 페이스 아이디 네, 페이스 아이디 등록이 완료되었고요 일단 암호를 설정하겠습니다 암호는 4자리 네 코드로 아, 이렇게 암호 설정을 완료했고요 어? 유 어, 암호가 안나어뭐 음, 이거는 굳이 복원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확인 코드까지 완료시키고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여기 밑에서 보면은 해상도가 조금 깨진다? 라는 느낌? 생각보다 메세이두껍다 라는 느낌도 있고 근데 제가 그 아이패드 프로를 처음 보는 게 아니라 일본 애플스토어에서 자주 봤었고 되게 매력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아직까지 큰 필요는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눈 떠보니까 구매하게되어어렵네요최신으로 뭐 항상 육세하고 위치서비스 어, 와이파이 기종은 GPS가 안 되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이거는 셀룰러 모델이기 때문에 GPS가 가능합니다 뭐 대충 설명이네요 뭐 시리도 가능하고 뭐 여러가지 가능한 걸로 일단 이렇게 나와 있고 네, 아이콘들이 전부 다 이렇게 되게 크네요. 저는 이번에 처음 사용하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은 설정 들어와서 한번 시리를 찾아볼까요? 시리는 설정이 돼 있나? 이 자동으로 돼 있네요. 보시면은 이 정도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뜬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지문이 이렇게 많이 묻었어요 이제 하단 부분에는 C타입 충전기와 스피커 두개여기는 아이펜슬을 사용할 경우 붙을 자석 전선 충전 단자고요 요거는 마이크 단자로 보이고 상단에도 스피커가 또 있고 그 다음 여기는 볼륨 버튼이 여기는 이제 전원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뭐 한번 더 사용해보고 신기한 점이 있으면 일단 한번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이렇게 케이스를 끼워서 사용하고 있는데 상단쪽에 있는 펜슬은 내일모레 구매할 예정이고요 일단 요렇게 사용하니까 확실히 화면이 커서 이용하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 밖에 잘안 들고 다니는 편인데 이게 사용한 지 2일 만에 벌써 조금 휘었더라고요 제가 땅바닥에 놔두고 열심히 밟아서 다시 피긴 했는데 이런 휩 때문에 케이스는 절대 필수 아닌 필수고 애플케어 플러스도 절대 필수 아닌 필수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실사용을 오래 해보진 못해서 되게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좀더 사용하다가 나중에 실사용 후기 같은 거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